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 e v e 덕세먼프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강조하고 강조하는 그립에 대해서 또다시 말씀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재밌게 봐주세요 결국 골프를 쉽게 정확히 멀리 치려면이 채를 던지는 느낌으로 쳐야 돼요 채를 돌려서 꽝 던져야지 쉽 가볍게 멀리 보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진짜 이 채를 던져 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비밀은 어디에 숨어 있냐? 그립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립을 잘 잡아야지 이손 안에서 채를 던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최초로 이 그립의 비밀을 오늘 공개할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웃음>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재밌게 봐주세요 제가 예전에 제 많은 것을 올렸어요 그립에 대해서 뭐 요렇게도 잡고 뭐 꼬집는 느낌도 있고 고리 이렇게 이런식으로 해서 요렇게 거는 것도 있는데 오늘은 어떤 느낌으로 해야 되냐면 자 손바닥을 요렇게 하늘을 보게끔 만들어 볼게요 요렇게 이걸 이게 정말 중요한데 자 이게 왜이 방향이 중요하냐 일단은 수피네이션 방향이에요 제가 수피네이션이 뭐라고 했죠 수프를 들고 있는 느낌이라고 했죠 ball of soup 요렇게 수프 들고 있는 게 수피네이션이라고 했죠 내려올 때 다운스윙 내려올 때도 수피네이션 팔로스로 나갈 때도 소피네이션 그러기 때문에 손이 이렇게 외전이 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 방향을 붙여볼게요 붙여서 팔꿈치는 최대한 모아볼게요 내 가슴 앞쪽으로 이렇게 모아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 주사 맞는 곳이 하늘을 보고 있고 손바닥은 이렇게 하늘을 보고 있죠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손목도 뒤로 꺾여있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립을 내가 만약에 돌려잡는다면 이 꺾인 게안 보이겠죠? 그래서 어드레스를 잡을 때 이거를 팔만 돌렸을 때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그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힌지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를 돌려잡으면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기초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런 상태에서 자 가까이 이 상태에서 이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이라고 할게요 두 번째 줄에서 시작을 해서 첫 번째 줄에 딱 걸리게끔 해서 이거 아까 이 방향 절대 까먹지 마세요 첫 번째 줄에 시작해서 이 통통이 아시죠? 통통한 곳이 이 척추 척추까지 딱 가면 요렇게 딱 걸쳐지는게 느껴질거예요 요렇게 걸쳐, 걸쳐지는게 걸쳐느껴질거예요요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할거냐 엄지 검지를 잡을건데 여기서 잡기 전에 새끼손가락 네번째 세번째를 어떻게 할거냐면 이게 딱 걸렸죠 이게 또잉 도잉, 또잉 도잉, 또잉 도잉 하는거 보이죠 또잉 아, 보일까요 또잉 또잉 또잉 자 요렇게 해서 새끼손가락을 나 쪽으로 쪼일 거예요 쪼이고 쪼이고 쪼이고 세 번째 손가락도 계속 쪼이다 보면 자 다시 쪼이고 쪼이고 세 번째 또 쪼이다 보면 제 손이 막 움직이는 거 보일 거예요 쪼이다 보면 제 손이 움직이면서 막 검지 엄지로 잡고 싶어져요 어 요렇게 왜냐 안에 공간이 좁아들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쪼이다 보면 엄지검지로 꼬지는 느낌이 딱 돼요. 그래서 되게 견고하게 잡히는 느낌이 날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걸 확인하시고, 척추 확인하시고, 조이기 시작하면 이게 딱 잡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손은 이런 식으로 한번 잡아보시고요. 오른손도, 오른손이 남았죠. 이 방향. 자, 여기 애기 통통이 이쪽, 여기 뼈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뼈 바로 밑에 엄지손가락 정도 하나. 엄지손가락 정도 하나 딱그 위치가 세 번째 손가락 손톱 왼쪽 끝에 딱 단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다고 새끼손가락 구부려서 자 이거 되게 많이들 잘못하고 있는데 새끼손가락 거세요 라고 할때 채를 보여드릴게요 채를 새끼손가락 거세요 라고 할때 채를 이렇게 잡아요 그러니까 검지겠죠? 검지를 검지를 거세요 할때 이렇게 진짜 무슨 새끼손가락 거는 것처럼 이렇게 잡아요. 그게 아니고요. 저 따라해 볼게요. 새끼손가락을 통통이 안달 만큼 최대한 밑으로 한번 뻗어 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위쪽에 느낌이 와야 돼요. 위쪽에 느낌이 오면 여기가 되게 단단해지는 걸 느껴, 느끼실 거예요. 이게 고리가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두 번째 마디가 딱 고리가 이걸 고리로 사용을 하는 거지 얘를 새끼손가락 약속 그 거는 것처럼 이렇게 걸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구부려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딱 거는 거지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른손은 그래서 왼손 하고 얘를 통통이세 번째 손가락 손톱에 딱 붙이고 최대한 밑으로 내린 다음에 두 번째 뼈에 걸고 딱 한번 열어보세요. 그러면 새끼손가락에 딱 걸리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 뼈가 걸리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걸 고리로 써야지 절대로 새끼손가락을 잡으면 안 돼요. 그러면 손가락 아파요. 걸고 그다음에 네 번째, 세 번째 손가락 얘네들도 두 번째 줄 얘네들도 두 번째 줄에 걸고 땡기기 시작할 건데 얘네들도 잡으면 안 돼요. 잡으면 안 되고 이렇게 펴서 펴서 여기 위에 힘으로 손가락 위에 힘으로 그러니까 끝에 먼저 힘을 주면서 마지막에 손가락 끝 힘으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끝에 먼저 힘을 주면서 보시면 끝에 먼저 힘을 주면서 손가락 끝으로 끝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엄지 검지가 딱 꼬집는 힘으로 끝나요 우와 영업 비밀 다 공개했어요 그래서 요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견고한 그립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알겠죠?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Have a good day, bye!